쿤자이트 펜던트와 반지 3종 세트 보시죠. 쿤자이트 하면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보석명일텐데요. 진한 분홍색과 보라색을 내는 쿤자이트는 신비로운 컬러감 때문에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의 의뢰자 분께서는 보석 관련 전공자이신 것같더라고요 활용하고 남은 보석으로 새롭게 제품을 꾸며서 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쿤자이트를 구글링 해보면 스포듀민 이라고 위키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이거 크롬은 사이트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뭔 말인지는 알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번역이 됩니다 암튼 쿤자이트는 이스포디민이라는 광물 중에 특별히 보라색과 분홍색을 띠는 보석을 지칭하는 거고요 스포디민 계열은 쿤자이트 외에도 그린 컬러 계열의 히데나이트라는 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감이 있으신 분들은 쿤츠라는그 성이 독일식 성이라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보석은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초에 티파니의 부사장인 조지 쿤츠에 의해 발견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 쿤자이트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이스포디민이라는 광물은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이스포디민에 함유된 리튬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정도로 간단하게 쿤자이트의 소개를 마치고 디자인 보겠습니다. 중앙에 큼지막한 쿤자이트가 세팅된 크로스 펜던트 입니다. 크게 신경 써야하는 부분은 없는데 굳이 포인트를 뽑자면 메인 스톤의 남발과 사이드 스톤의 남발의 차이를 주어 디테일을 살렸다는 점 하구요. 체인이 들어가는 부위를 난집 안쪽을 파서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잡았다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명 도르막기 일본어의 잔재조 없어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헤일로 형태의 펜던트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뽑자면 일단 난집의 각을 살려서 제품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잡았고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면 스카시로 중량을 조금 절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제 타원형 팬던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형 팬던트하고 디자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디자인을 잡는 시간은 타원이 훨씬 많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스톤 배치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형은 라이노 상에서 원형 배치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타원은 곡선을 따라 배치 명령을 해도 원형처럼 등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치가 안 됩니다 이이유 설명하자면은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이렇게 씨앗을 심듯이 스톤을 배치해 주는데요 제가 즐겨하는 방식은 이 서페이스 상으로 방이 지정이라는 명령입니다 주얼리 디자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리스모티브의 반지입니다 일단 요즘 추세 자체가 메인이 도드라지게 그코가 높은 것보다는 주변 스톤들과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이 유행이기 때문에 최대한 골을 낮춰서 디자인을 잡았구요 기존의 스톤을 어, 10분 활용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난집을 랜덤한 스타일로 한땀 한땀 이태리 장인이 아닌 한국 디자이너의 열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크기 자체가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하단의 스카시도 역시나 하나하나 그려줘야 하구요 이 디자인 자체가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라이노는 확실히 비대칭형 디자인에는 조금 취약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러프한 느낌으로 서로 연결이 되도록 난집과 난집 사이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반지는 사실은 디자인이 몇 차례 수정이 되면서 작업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 편이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다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설명하니까 왠지 그냥 쉬운 작업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주물입니다 잘 나왔고요 아쉽게도 제가 영상을 분명히 찍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있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 펜던트 완성입니다 이게 조금 아, 실제 보면은 쿤자이트 발산하는 색감이 진짜 예쁜데 진짜 제가 찍었지만 너무 못 찍었네요 이중난 집그 빛이 너무 투과가 잘 돼서 이렇게 카메라 반사가 좀 심하게 잡힌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크로스 펜던트 그렇고요 헤일로 펜던트 영상은 못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리스 스타일의 반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화려하면서 반지가 큰 편입니다. 남집들이 불규칙하면서도 은근히 돋보이는 느낌이 되게 들고요. 후면 스카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나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